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가신내림 백마장군 지원신당지연입니다 선생님은 이 신을 받기 전에 궁합이라는 거가 얼마나 좀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람이... 신을 받기 전에 생각을 했냐고? 네네네. 아니, 난안 했어요. 난 궁합도 안 받고. 아, 그래요? 난 정치부 뭐, 네. 진짜 잘안 갔고. 어, 궁합은 어느 정도가 잘 맞을까요? 사, 과연? 그니까 사람과 사람의 궁합이 어느 정도가 돼야 잘 맞을까요? 궁합을 어느 정도 잘 맞아야 한 60% 70%만 돼도 서로 노력하고 살지 않을까요? 어, 그것 음. 개척도 할수 있는 건가요? 개척. 어, 에, 젊어서는 조금 힘들고 나이 먹어서는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어, 과연 그래서 오늘 가져온 궁합인데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좀 어, 개척을 할수 있을지 아안 뭐, 맞는 거야? 어. 아, 뭐안 맞을 수도 있고 뭐잘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음, 음, 그래도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네 음, 음. 네, 네. 네. 남자 돈부터 음. 불러드릴게요 남자? 네. 음. Mm. 남자는 세상만사 관심이 없고 여자는 세상만사 관심이 많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 전반대의 사람이에요? 응 오... 남자는 여길 바라보고 여자는 여길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아 그래요? 어. 남자는 세상만사 관심이 없고 귀찮고 네. 그냥 자기 것만 하고 싶고 살고 싶거나 네.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막 하고 있는데 네. 여자는 남자 일것을 일투조이 관심이 많아 아 그래요? 오... 응. 성격은 어때요? 어, 남자 성격이 이, 이, 남한텐 좋은데, 가정으로 들어오면 좀 못됐고, 여자는 밖에 나가면 음, 좀 여린데, 안에 들어오면 잔소리꾼이고. 전형적으로 어? 아는 점 커플의 그 예를 음. 보여주고 있네요. 엄청 이 여자가 안달복달했을걸? 살면서? 아, 그래요. 음. 근데... 두 분이 사랑을 해서 결혼한 을건 맞아요. 음, 아주 잠깐한 거 아닐까? 아... 아주 어, 잠이 초반에 남자가 오... 내 여자가 아닐 때, 내 사람이 아닐 때는 좀 관심을 네. 가질 그때 이렇게 연이 됐겠지. 아마 연애가 짧게 했든지 오... 이 속내를 모르고 했든지 오... 아니면 그냥 여자의 어떤 아우라를 보고 했든지 그렇게 들어가는데 네. 여자 자체가 그렇게 이 여성으로서는 매력이 많지는 않고 네. 인간적으로는 좀 매력이 많다 해요. 아, 그래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궁합은 몇프로에 그냥 여기는 <웃음> 네. 귀찮아서 이혼 안 했나 귀찮아서 <웃음> 네. 이렇게 안 했은 것 같아. 어, 아, 하려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 이 여자가, 여자가 이여자 사전에 이혼이라는 게 없었거나 아니면 남자 사전에 없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몇퍼센트 아, 퍼센트로? 네. 글쎄, 애, 애를 낳은 거 같으니까 애를 낳았으니까 30% 어. 그냥 애를 낳았으니까 자식 연정으로 이어갔으니까 30% 애를 안 낳았으면 은 애를 안 낳을 수는 없어, 자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안 낳았으면 은 음. 이혼을 했네 아니, 아, 어... 아... 어. 아니, 이혼은 그래도 네. 글쎄, 모르 애매한데 아, 자손이 들어가거든 어. 자손이 빨리 들어왔을 걸? 어. 빨리 안 낳았대요? 아, 그래요? 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아, 음. 어, 그래요 음. 그러면은 지금도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애증이지, 애증. 애증. 남자는, 지금 남자는, 남자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이 돈의 굴곡도 좀 있었고, 인생의 굴곡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음. 자기 일에만 관심이 많건, 남, 타인에게만 관심이 많지, 가정에서는 사실상 한량이야. 할줄 아는 것도 뭐 내가 봤을 때는 여자를 탓을 하고, 여자도 그렇게, 여성미가 넘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서로 단점을 조금 꼬집어서 붙으면 싸우는 거고 안 붙으면 그냥 말안 말 하는 거고 붙으면 또 싸우는 거 말하는 건데 둘 다가 그 선을 넘지는 않아요 아 음. 그래요? 그러니까 애증이야 애증 어, 이혼수는 좀안 보이세요? 음, 이제 와서? 음. 왜냐면, 네. 누가 하나 들어와야 되거든. 여, 여성한테 남성이 들어오든, 남성한테 여성이 들어와야지 이혼수가 들어오는데, 그걸 네.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지를 않아요. 아, 잠깐 놀고 마는 거지. 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음. 음. 어떤 좀 일을 해야 이분들은 좀잘할수 있을까요? 음, 남자는 뭔가 이 사업을 하시는 걸 하셔야 될것 같고, 음.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마담뚜, 사람을 만나는 사람. 자기 여기저기 이제 움직이는 사람 이렇게 돼야 될 거다. 여자는 심심해 가만 있으면. 아 근데 남자가 귀찮아하는 거예 게... 남자는 그냥 관심이 없지. <웃음> 그냥 자기 그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잡은 물고기에 이게 밥 주는지 않는 남자들 있잖아. 전형적으로 못된 이런 선비 스타일의 남자 있잖아. 네, 네. 그렇게 되거든. 아 진짜 음. 정말. 근데 남한테는 좋은 소리 많이 들어. 정말 전형적으로 나쁜 <웃음> 남자. <웃음> 이 남자가 나쁜 건 마누라만 알아요. 아, 그래요? 이 남자가 나쁜 건 마누라만 알아. 아, 이 여자가 지랄 맞은 건이 남자만 알아. 남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 오, 주위 사람들한테 잘하니까. 그렇지. 둘다 잘해요. 사람 좋아. 둘 다. 아, 근데 둘이 만나가지고 앙다웅 네. 하는 거란 말이야. 아, 진짜. 진짜 진심으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날이 많아. 진짜 진심으로. 아, 진짜. 그런 날이 10년이 넘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같이 지금까지도 살고 있거든요? 보여지는 시선에 대해서 여자가 많이 움찔하거든 보이는 거에서 되 예민할 수 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여자가 움찔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 이 둘이 공인이라고 보면 그게 쉽지는 않은 거지 음... 쉽지가 않은 거야 네. 남자는요? 남자는 보이는 시선을 남자는 어, 남자도 뭐 인식은 하는데 네. 그래도 자기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게으른 남자 같아요 올해는 좀 어떨까요? 이분들은 음... 남자가 많이 죽었어 이 남자 뭐 해요? 그냥 TV에 간간이 나와요. TV에 간간이 나와? 그래도 뭘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어. 노는 남자는 아닌데, 어. 남자가 기운이 많이 죽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안정세를 달리거나 그렇게 될 거야. 어. 여자분은요? 여자분은, 여자분은 아직도 활동성이 높아요. 어. 여자는 이 입담이 좋거든. 이 남의 썰도 잘 풀고, 자기 썰도 잘, 풀, 음. 잘 풀고, 어디 가서 구수해. 음. 그러니까 리액션도 좋고. 음. 또, 자기가 가진 재질, 뭐, 이러면은, 이, 뭐면 어, 뭐, 이, 목성이 좋다고 봐나 어. 이, 충통이 크다고 볼까? 아무튼, 오. 그런 이, 우렁찬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아, 진짜. 음 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좋고, 그리고 종교적인 기질도 여자가 있어요. 오. 종교적인 기 찬송가를 부를 만한 그런 기질도 있다 이렇게 음. 들어간다고 봅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음. 이분들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 볼게요. 음. 남자분은 이무송씨 이무송? 씨. 여, 이무송. 여, 이무송? 노사연? 여자분은 맞아요 노사연씨 음 노사연 TV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선생님이 음. 아까 말씀하신 뭐 말씀이 딱이에요 음. 진짜 음. 어떻게 같이 살지? 음. <웃음> 사람들이 음. 이제 음. 항상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음. 왜 같이 사는 거냐 음. 이 정도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웃음> 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조론 조론 네, 어, 그, 가능하죠. 어,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언제까지 같이 살까요? <웃음> 어, 어, 조론 가능해요. 이무송씨가 네. 지금 봤을 때는 이무송씨가 노사연씨한테 실망을 많이 한 걸로 보여요. 어떤 모습이요 그러니까 뭐이 남자가 원하는 건뭐 가정적이고 좀 자기를 내조를 하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좀살 같고 밤에는 좀 섹시하고 이런 원더우먼 같은 어떤 이 매력을 좀 원했는데 노사연씨가 아이 같거든요. 아이 같은 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실망을 하는데 아이가 많이 많고 잔소리가 많잖아. 너나 잘하지. 왜 나한테 지랄이야. 너나 잘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근데 여자는 매우 매우 사랑을 받기를 원해. 손잡고 어디 가거나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를 원하거나 이런 게 매우 강렬하게 들어가 있다면 보호를 많이 받고 싶어 하는데 이 여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남편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남의 남자가 와서 보호하는 것도 경악을 해요. 이 보여지는 시선이 좀 싫은가 봐. 그래서 우리 노사연 씨는 눈물바람이고 이 남자는 아, 귀를 막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제는 대면대면할 거예요 네. 각자의 행복을 조금 많이 존중하는 필요가 아, 있고 그래요. 이성 문제만 일으키지 말아라 하는데 간간히 좀 일으켰던 걸로 보여 누가요? 이무성씨가 아. 음. 선생님 이 손님으로 이런 분들이 궁합을 부러오면 뭐라고 하세요? 음... 뭐라고 하냐 음... 저는 그냥 무조건 여자한테 잘하라고 해요 아. 음. 어찌됐든 간에 이무성씨는 음... 이 사주를 갖고 태어나서 어떤 여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시궁창도 가고 위로도 가잖아. 근데 이 여자가 한결같이 굳건하게 들어오면서 이 남자를 지켰단 말이야. 음. 이 남자가 밖에서 돈지랄을 하건 여자지랄을 하건 밖에서 <웃음> 뭘 하건 그래도 여자가 굳건하게 지키고 자식을 음. 지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덕은 여기서 더 있는 거야. 근데 여자가 남자가 원한, 선호하는 여성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지. 이 여자는, 이 남자는 덥석 무는 게 항상 문제인 거야. 덥석 무는 거야. 그니까 자기 짝을 피해 간 거지. 이 남자는 연애 경험이 넘쳤다고 나는 보이거든. 결론은 남자만 잘하면 되겠네. <웃음> 그렇, 하이, 근데 이제 와서 잘하는 거 의미 없어. 아, 그래요? 음, 그냥 서로가 서로를 터치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고 사시는 게 좋고요. 음... 그리고 이 노사연 씨는 건강에 문제 있어요. 이 매우 음... 건강한 취... 체질이거든요. 젊은 날이 매우 건강한 체질이지만 자꾸 머리에서 병이 와요. 아, 머리에서요? 음, 오, 머리에서 좋겠군요. 병이 와. 왜? 우리, 그렇잖아. 막, 그, 갑자기 김덕씨도 괜찮은 것 같은데 탁! 돌아가셨잖아. 요 그치? 그럴 것처럼, 이, 이 친구, 이분도 머리에 병이 오거나, 이 몸수에 병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건강태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음.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 혈관의 막힘을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음. 이 혈관 막힘, 음. 이런 걸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무성씨는 제가 봤을 때는, 음, 음,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웃음> 그래요. 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다 애매하다 애매해. 어떤 게 애매해 인생살이가 애매해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웃음> 않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도 않고 존중 받지도 못했고 아이고. 어, 그렇다고 어디 가서 나가서 살면은 차라리 서로가 행복했을 것을 그것도 안 하고 음. 팔자가 무난한, 무난한 건데 불행한 무난함이라고 보면 음.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뽑았습니다 이해생이 되지라 고우라고 아우라 이무성이라고 하는 겁니 방울하고 조 나왔거든요. 네. 이무성 씨 같은 경우에는 늘 뭔가가 이 아까 말한 덥석 짓는 게 문제야 음.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건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다고 맞지만 세상을 보지 않고 판단하는 게좀 많다 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수를 좀 반복하는 날들이 좀 많다 오. 이렇게 좀 들어와요 응? 들어오고 아니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가오를 부리는지 모르겠어 응? 자 우리 노사연씨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나 한쪽에서는 내 기운을 망치고 뺐고 한쪽에서는 내 기운을 좋고 드린다 보면 가정에서는 불행했고 밖에서는 행복했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음... 응. 하나는 나를 도왔고 하나는 나를 불행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게... 이건 노란 콩 이거는 나를 돕지 않는다 방해한다라고 보고 이 콩은 돕는다 나를 보호한다 어... 소리가 나오는데 가정의 복은 못 받았다고 아...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